bbfl u d i o 를 켰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작은 창 하나이거나 데모 프로젝트 파일일 것입니다. 만일 데모 프로젝트 파일이라면 껐다가 켜주세요. 이 작은 창은 앞으로 여러분이 악기를 관리하는 창으로서 사용될 겁니다. 기본으로 키크레펫 스네어가 있는데 클릭하면 샘플러가 나옵니다. 화형을 클릭하면 각각의 소리가 나옵니다. 만약 이 창을 꺼버리셨다면 상단에 이 모양을 누르시거나 F6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맛보기로 비트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악기를 꺼내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먼저 브라우저 창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마우스를 대고 마우스 왼쪽 키를 드래그하거나, 오른쪽 키를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한번 훑어보면서 악기를 바꿔보겠습니다. 킥 스네어 핵 클랩 이번엔 의미있는 악기들을 꺼내보겠습니다. 무난하게 피아노를 꺼내볼게요. FFL 스튜디오 속 피아노 중에 이거랑 스테이지 그랜드가 가장 무난한 것 같습니다. 위에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컴퓨터 키보드를 피아노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악기 이름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 피아노 롤을 누르면 피아노 건반이 나옵니다. 여기서 미디를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넘어간 두 가지 악기 꺼내는 방법 중 다른 방법도 써보겠습니다. 여기에 마우스를 대고, 왼쪽 클릭을 하면, 이렇게 악기 리스트가 뜨고, 오른쪽 클릭을 하면 이미지와 함께 악기를 볼수 있습니다. 함리스를 꺼내보겠습니다. 복잡해요, 복잡해요. 뭘, 뭘 건드릴지, 건드릴지 모르겠죠. 모르겠죠. 소리나 한번 들어봅시다. 키보드 클릭. 지지지지지지지 사실이 많은 설정 중에 딱히 건드릴 건 없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둔 프리셋이 만 물결표이 있기 때문이죠. 프리셋은 위 양쪽에 똑같이 있습니다. 저는 오른쪽에더 편안히 오른쪽에서 플럭 사운드를 꺼내겠습니다. 옆으로 넘기면서 종류별로 들어봅니다. 너로 정했다. 중간에 빼먹었는데 창을 축소, 확대하는 방법은 이곳에서 마우스 휠을 돌리거나 이걸 드래그를 하거나, 이곳에서 마우스 휠을 돌리거나 컨트롤 플러스 마우스 휠로 간단하게 수평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려드린 걸 토대로 기본적인 작곡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편에서는 피아노로를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